안녕하세요 다나쌤입니다. 여러분 카페24 하면 가장 크게 고민하셨던 부분이 아무래도 디자인이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서 동영상 굉장히 좋아하셨던 부분이 이 쇼핑몰 디자인 수정하시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중에 카페24에서 스마트 모드에 가장 야심차게 냈다고 라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디자인 부분에서 무료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품이 많지 않아도 굉장히 이뻐 보일 수 있는 쇼핑몰을 바로 만들 수 있는 스마트 모드의 소음을 무료 디자인을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마트 모드 메인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디자인 관리에 디자인 추가라는 버튼을 들어가 주시면 자 모바일 디자인과 PC 및 모바일 디자인이란 두 개의 탭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고객님들이 모바일로 대부분 들어오시죠. 그래서 모바일 부분의 디자인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검색이 완료가 된 카테고리 소샵에 금액, 무료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두 개가 선택이 되어 있는 스킨 하단을 보니까 검색 결과 10가지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스킨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저는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다 음, 무료라서 갖고 싶지만 뭐다 가지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걸 먼저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자, 해당하는 스킨을 하나 선택을 해서 디자인 추가 버튼을 눌러 가지고 디자인을 보관함에 담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줬습니다 네 그러고 나면 무료 디자인 추가 요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이런 안내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료 디자인을 넣고 나면 최대 5분 내에 보관함에 들어온다 라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디자인을 추가하실 때에도 한 10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다른 디자인들을 더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왼쪽에 있는 디자인 보관함이라는 메뉴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면 무료 스킨 하바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이 스킨을 선택을 해서 앞쪽에 있는 동그라미 버튼을 누른 다음에 대표 디자인으로 설정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 스킨을 대표 디자인으로 이제 선택을 하겠다 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 이제 고객들이 들어오셨을 때 모바일 스킨은 이 디자인으로 노출이 되는 겁니다 확인을 적용을 눌러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삽입이 됐고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쇼핑몰 바로가기에서 모바일 디자인을 클릭해서 하바나 디자인이 잘 삽입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 잘 삽입이 된것 같습니다. 메인 이미지는 제가 지금 현재 꾸며놓은 이미지가 있어서 지금 메인에서 우리 아까 샘플에서 봤었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대표 디자인을 수정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PC도 같은 방법으로 소우 디자인의 무료 디자인을 사용하셔서 똑같은 디자인을 찾으신 다음에 적용하셔서 대표 디자인으로 설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쇼핑몰 디자인에 대한 수업은 뒤쪽에 있는 강의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